안녕하세요 써니텐 입니다 제 채널 영상을 보면 대체로 베트남 여자와 매매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거리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매매혼을 선택하여 이미 결혼 비용부터 처가에 돈은 들어갔고 반품은 안되니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뒤늦게 깨달을 바에야 스스로 자괴감만 들게 되니까 매매혼을 하게 된 사람들은 주문을 걸듯 자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셀프 체면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노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를 해서 수확한 농산물과 산에서 해온 나무 또한 모두 양반의 것이며 양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신분이 노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비는 사실 양반을 부러워하면서도 노비의 삶이 양반보다 행복하다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양반이 뭐가 좋냐 비가 와도 뛰지 못하고 밥 먹을 때도 소리 내서 먹지도 못하면서 체면을 중시해서 얼마나 삶이 불편한데 라면서 양반을 부러워하지만 될 수가 없으니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는 것처럼 연애를 통해 서로가 사랑하여 만난 사람들이 부럽지만 본인은 연애는커녕 썸을 타본 적도 없기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돈을 주고 배우자를 사놓고 매매오이 연애결혼보다 더 좋다는 정신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권리인 매달 일정 금액을 결제를 하라는 신부의 말에 처가에 계속해서 돈을 보내면서 남자는 사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한 거야 라는 대사를 드립하는데요. 마치 북한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생일날만 고깃국을 먹는데 한국은 학교 급식은 물론 군대 짬밥도 몇 개마다 고기반찬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고기는 1년에 한번 먹어줘야 그 맛이 완전 맛있다고 느끼지 매일매일 먹으면 질려서 맛이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스스로 정신 승리를 원할까요? 사람들의 심리 중에 자신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은 공짜로 같은 상품의 물건을 받게 된다면 억울함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S사의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산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자 다음날 다른 친구 한 명이 S사가 행사를 하여 공짜로 나눠주는 기간이라 공짜로 얻었다고 자랑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처럼 본인은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감추기 위해 돈 주고 샀다는 말은 빼고 다른 장점을 찾아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랑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공짜로 얻은 사람도 똑같은 제품이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자하자찬 하는 것 뿐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연애결혼이 매매혼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좋은 과정과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알지만 매매혼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말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1인당 GDP가 33,346달러이고 베트남의 1인당 GDP가 2,564달러로 대략 한국이 13배 높기에 한국이 베트남보다 경제력이 더 높다는 라 말에 베트남에 있는 부자를 보고 와서 아니야... 베트남 부자를 내가 봤는데 내 주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부자였어.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경제력이 높아? 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처럼 매매운 부부 중에 제일 행복한 커플의 예시를 가져다가 연애 결혼을 통해 결혼한 커플의 가장 최악의 예시와 비교하며 매매운이 더 좋다고 진짜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조이스트라고 해서 맞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죠. 이것처럼 사람마다 행복이 기준은 다르고 각자 취향에 따라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다르니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매매혼과 연애결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결혼생활이 더 행복한 삶인지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먼저 결혼 시 매매혼과 연애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 동업자와 직원의 차이입니다. 연애결혼은 인생의 동업자를 찾는 것이고 매매오는 바로 자신의 종족 번식과 성욕 해결을 위해 직원을 고용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동업의 경우 그달 매출이 높아지고 순수익이 올라갔다고 치면 동업자 본인 모두 떨어지는 몫이 늘어나죠. 그리고 적자를 본다면 수익은커녕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월급 등의 고정비용을 채워야 하고요. 그렇게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대 동업자를 원망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회사 공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거나 뽀빔한테 회사 공금을 가져다주는 바람에 거래처에 대금을 못 주게 되고 그걸로 거래가 끊겨서 생산을 못하는 바람에 적자가 나버린 경우라면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적자라면 다시 파이팅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의 경우 회사가 적자라고 월급을 안줄 수가 있나요? 물론 월급을 미루는 회사는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한두 달 정도이지 세달 이상 월급이 계속 미루어지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고용주의 책임이든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태든 말이죠. 이와 같이 연애결혼은 함께 벌어서 그 집안의 경제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반면 매매혼의 경우에는 매달 결제받는 돈은 자기 돈이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생겨도 그것도 자기 돈입니다. 그리고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웬만해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것도 사업이 클수록 그런 일은 더욱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직원의 경우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 상태는 물론이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힘든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매운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언제라도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듯이 재산 분할로 한 몫을 챙기고 다른 회사에 가서 더욱 높은 연봉을 받듯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더욱 많은 돈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회사의 설립과 신혼집으로 비교해본다면 동업자의 경우 회사를 차릴 때 필요한 사무용품과 비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서로가 같이 부담을 하듯 연애결혼을한 사람은 그 둘이 돈을 서로 보태어 집과 혼수를 장만합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 더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 반반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회사 비품 구입이나 회사 인테리어에 돈을 보태는 경우가 있나요? 매매운의 경우 구매자가 집을 강남 타워팰리스를 구입한다 한들 10원도 보태지 않습니다. 물론 비품을 회사 직원이 자기 돈으로 구입하여 쓰는 경우 없듯이 혼수 또한 하나도 사지 않죠. 마지막으로 위기가 왔을 때 동업자라면 주변 사람들을 물색하여 돈을 빌려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경우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죠. 오늘은 매매혼과 연애결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으니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본인은 서로 선물을 하여 주고받는 것보다 자기 생일날 아무것도 못 받아도 기념일마다 이것저것 사주는 게 그게 더 좋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가식으로 좋아하는 것이라고 알고도 행복하다면 매매운을 하는 삶이 타고난 운명인 거겠죠. 오늘의 결론 매매운이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들께 한마디 더 하자면 열심히 일한 당신 호구가 되어 퍼줘라